온라인 체크인을 하려고 에어멀에 들어가서 제가 받은 예약 번호를 검색을 했는데 쇼핑이 안돼 있다고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리스트에 없다 시칠리아 아울렛을 가야겠어요 가가지고 구찌 좀 사고 구찌 샀어요 구찌가방 세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쇼핑은 나랑 안 맞아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로마에서 그 로마에서 그거 그아니야 소매치기 많은데? 돈, 동전 던지는 거? 님 동상 여기서 뭐 약간 소원들면은 아들 낳나 에트나 버스, 어, 에트나가는 투어가 내일 다 취소가 됐대요 아마. 문이 <놀란람> 시작하자마자 떨어가지고 안녕. 저는 이제 다시 이태리로 갑니다. 어제 온라인 체크인을 하려고 에어몰트에 들어가서 제가. 받은? 예약 번호를 검색을 했는데 부팅이안돼 있다고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리스트에 없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요 그리고 약간 알아보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수 없다. 이판사 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무사히 잘할건 했습니다. 아무튼 좀 쉬다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호스텔에 왔는데 호스텔이 진짜 러블리에요그러고 여기 주인분이 오늘은 제가 원래 에트나 투어를 여기서 출발하는 거를 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이제 하는 말이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에트나 브로케이노 그래서 음 오늘 밤에 내일 갈수 있는지 한번 알려준다고 하네요 왜우 피곤해 지금 호스텔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근데 지금 체크인 이 3시부터 라서 시칠리아 아울렛을 가야겠어요. 가가지고 구찌 좀 사고 프라다도 보고 아, 너무 피곤해. 근데 그, 그 시칠리아 아울렛 가는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볼 것 같습니다. 그 주인장이 진짜 마음도 좋아가지고 제가 I h a v e 드커피 a d coffee yet 이랬더니 저한테 커피를 여기서 그냥 먹으래요. <웃음> 제 생각에 이거 블랙퍼스트 메뉴 같은데 아무튼, 뭐, 꽁짜 커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트나 못 가는 마음이 조금, <웃음>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부찌 됐어요, 부찌 가방. 아, 여기에,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부찌에서 가방을 다 보고 나오니까, 이제 1시 반인가?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쇼핑한 나랑 안 맞아.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튼 신용카드가 없어서 되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가격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안에서 다행히도 해결이 되는 가격이라서 엄청나게 세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러고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제가 문난템을 사려고 했거든요 검은색 아니면 살구색 사실 붉은 색깔은 프라다 가방이 있어가지고 명품백은 이제 그런 문난보스를 사자 이렇게 했는데 보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살 수밖에 없었어 얘그러고 한정판이래요 나머지는 다아울렛용이고 얘만 한정판이라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넘어갔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래 이게 프라다 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닫았어요. 공사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구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이게 버스 타임 테이블이에요. 카타니아로 가는 버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내린 곳 제가 탄곳 피자 알메리나 여기서 3시 반 지금 3시 45분이거든요. 이걸 못하면은이 버스 얘는 그은발을 이렇게 올리고 다사지지발발새새나요 진짜로 신발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냄새 나고발을 내리던가 말많나서 정말 많서내려많어나서 정말 게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 530. 오케이, 가리 아저씨와 이 소통 불가로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이거 로마에서 그 그거 아니에요? 소매치기 많은데? 돈, 동전 던지는 거? <목소리> 이거 <목소리> 생긴 동상이에요. 여기서 뭐 약간 소원 빌면은 아들 낳나? 약간 누가 봐도 그렇게 생겼어. 공원은 예로부터 피하라고 했어. 빨리 피해야겠어. 아무래도 시칠리아가 마피아가 사는 동네라서 코로나가 막 심할 때는 막 한국인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붙어도 당하고 그랬대요 10대 청년들이 막 둘러싸고 막친나친나 하면서 중국인인 줄 알고 코로나 그 감정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마피아 만나지 않았어 제 생각엔 마피아도 여자한테는 안 건드릴 것 같아 여자한테는 잘해줄 것 같아 호스텔에 부사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절망적인 사실은 내일도 에트나 산에 눈, 눈이 많이 와가지고 투어를 못한다고 하네요 아, 버스로 가는 법을 물어봐야겠어 여기가 카타니아 대성당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저는 성당은 사실상 관심 없어 나는 에트나 투어를 알아보러 왔어요 내일 무사히 갈,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냥 계세요? 에트나 버스 어, 에트나 가는 투어가 내일 다 취소가 됐대요 아마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이게 눈이 많이 오고 이 주변으로 버스 그 나무 같은 게다 쓰러져 있어서 퍼블릭 버스도 오 마이 굿니스 아 그래서 아직 우와 but this was the s t h of february 아이야오 <웃음> As you can see, this is the situation. Uh, so, uh, until Sunday, they are trying to, to make as soon as possible. But consider that maybe until Sunday hmm, is not possible at all to reach. In fact, also the cable car is closed. Ah, uh, bus, bus cancel and then cable yeah. car cancel. There w e e people blocked the, on, on the refugees also due to t h i situation. Okay, got it.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laughs> 아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번주 내내 근데 일기예보가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여행하는 내내 되게 일기예보가 괜찮았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둬야겠어 아무튼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빵 위에 이렇게 연어랑 엣지가 올려져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저녁밥을 진짜 이만한 이 이만한 거를 먹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도 목표 두개 중에서 하나는 이뤘으니까 이뤘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 삼겠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은 구찌. 구찌 사기. 이거를 잃었고 에트너 화산을 잃었어. 구찌 가방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에 안정을 취해야겠어 가죽냄새 이거 죽여줘요아 가죽냄새 이거 백화점 1층에서 나난 냄새 진짜 와. 이틀이 대박